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소 보자 영어 미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네 저도 미소로 시작해서 미소로 마무리 짓는 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예 네, 일할 때도 항상 미소 지으면서 일하고 싶은데 가끔가다 까먹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렇게 미소라는 것을 계속 상기시켜줄수 있는 게 칠판에 이렇게 미소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 수업을 하면서도 어칠판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고 아씩 한번 웃고 이렇게 재밌게 수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 과연 어떤 것일까요? 빠밤! 네, 오늘 주제는 응원에 관련된 감사 표현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그 게임과 또는 축구 관련된 네 감사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축구 관련된 감사표현 여기 궁금하시면 여기 위에 네임 카드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같이 시청해 주시면서 네 감사표현 같이 공부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웃음> 네, 어떤가요 네 그럼 한번 10가지 응원에 대한 감사표현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어 감사합니다 응원을 받아 힘이 나서, 감사합니다. 여러 응원가가 있어, 감사합니다. 응원봉이 있어, 신이 나서, 감사합니다. 응원 당장이 잘 이끌어 주어 감사합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응원가가 있어 감사합니다. 응원가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응원의 힘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서로 꿈을 향해 응원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꿈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10가지 감사 표현을 대해서 알아봤었구요 그리고 영어로 된 감사 표현 한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몇 번씩 얘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은 제가 읽고 나서 2, 3초 동안 이게 쉬잖아요 그럴 때 머릿속을 생각해 주시거나 따라 읽어 주셔도 되고 뭐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생각만으로 이렇게 떠올려 주면서 그 문장이랑 같이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으니까요 네, 그 그것보다는 말로 직접 표현하기 더 빠르긴 해요 <웃음> 네 그래서 그러면은 영어로 된 10가지 응원에 대한 감사 표현 시작해 보겠습니다 Thank you for supporting me Thank you for your support Thank you for supporting song that you can follow. Follow, follow. <laughs> Thank you for hitting the cheering rod. Thank you for leading the support team. Thank you for being a support. Thank you for being a supporter. Thank you for relieving stress with supporter. Thank you for knowing the power of support. Thank you for supporting each other toward your dreams. We support you toward your dreams today. 네 어떠셨나요? 영어로 응원으로 표현한 10가지 감사 표현이었었구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본어로 된 10가지 감사 표현도 같이 알아봐야겠죠 네, 응원에 대한 주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こんにちはでは始めます私を応援してくれる人がい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応援の受けて元気にな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基づいすることができる応援局があ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応援棒を立つことができ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応援団長がよく導いてくれ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誰でも続くことができる応援局なので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応援局でストレス解消することができ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応援の力を知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お互いの夢に向かって応援することができ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日も夢に向かって進む。 주스의노 미나상 보의 진보의 스보의 진보의 진보의 진보네 진보의 진보의 진보의 진보의 진보의 진보의 진보의 진보의 진보의 진보의 진보의 진보의 보의 진보의 진보의 진보의 진보의 진보의 진보의 진보의 진보의 진보의 진보의 진보 미소부자, 염마 미소의 감사 표현이 떠올려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고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겠습니다. 미소로 시작해서 미소로 마무리 짓는 그날까지 미소부자, 염마 미소는 계속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제도 또 재미있는 주제로 가져올 테니까 기대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또 저, 어제 저기 자기소개 영상에서도 올렸지만 은 주말에 한 번씩 100가지 감사 표현을 써 가지고 같이 읽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다른 이렇게 추천할만한 그리고 또 바라는 영상이 있다면 네, 올려주시면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네, 감사 표현으로 된 네, 10가지로 계속 주제를 새롭게 해서 만들어 가려고 하고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사소한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면 주제는 선정하더라도 거기에서 계속 예,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감사함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은 예, 무한히 나오게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염마미소, 네, 미소보자 염마미소는 계속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당신이 킹왕짱이에요. 킹왕짱.